정의자, 아, 정의자. 문장 만들게. 그냥 겨울에 살려주면 안 되겠다. <웃음> <필부됐다>. 실물했다. <웃음> 두두. 와! 두두. 와! <웃음> 두두, 아! 두두, <웃음> 두두. 와! <웃음> <진짜 까만>. <웃음> <웃음> <웃음> 야, 그냥 이렇게 할걸. 에이지. 최종지. 와, 예. 이분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제일 게임 못한다고 놀리셨죠? <웃음> 자, 이제 됐죠? 네네 네 번째 퍼트는 손발척척, 끝말 손발척척, 손발척척 네. 뭐지? 아, 와 진짜 어려워 이거 어렵... 어려울 거 같아 일단 연습게임 한번 해봐야 될거 같아 그본 어, 다음에 한명사부터가 그 사람... 중요한 거야 네, 이 사람이 중요할 어, 거 같아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거같 그 단어를 유도하게끔 해야 되는데. 6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사랑해. 액자. 자. 어. 하나, 둘, 셋. 자수 있어? 어. 하나, 서장. 장. 하나, 둘, 셋. 장부. 아. 부. 부장. 다시 수빈이 형 하면. 어, 아, 사로 끝내야 돼. 네. 장보고. <웃음> 서. 서부. 부고. 고사. 사랑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몇 가지면 거야? 아, 어려워 쉽다, 쉽다 너가 중요하네 네 아나와, 이렇게 앞에 두 명이 중요해 네 자, 준비, 시작 <웃음> 끝말잇기, 끝말잇기 <웃음> 와. 아 사랑해 두두 태달 <웃음> 두두, 두두. 달소 달... 달... 달... 달... 달... 달소 두두 뭐라고요? 달소 달수가 뭐예요? 달소요? <웃음> 네. 있어 있어 뭐가 구어사전에 없는 게 없어. 자 무슨 뜻이죠? Oh my g 이거 이거까지야? <웃음> 아 근데 끝 말하는 거 없었잖아요. 네, 다시 말. 사실 이거 없었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다시 하죠. 맞아요, 억울해. 네. 모아로 다시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웃음>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달려, 화이팅. 할까요? 네 네. 끝까지 말해야 돼요. 해졌다. 자. 끝말이 긴급말일게. 암마다 네? 암마 네? When... 마다... 아, 마다 암마다 어, 강아지 강아지 두두 두두 어, 지단 두�du. 두두 단장 두두 장소 두두 소름 두두 기름 기름? 기름 음두 음색 두두 <웃음> 색칠 두두 장하네요? 아 근데 야 장하네요? 근데 야 시락? 시락도 시략? 시략? 있어? 응. 근데 야, 아, 솔직히 야, 나, 나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 네. 지문 두두 문지기 두두 기름 두두 기름? <웃음> 기름 음 음색 두두 앞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어? 아, 그러게요, 있, 있긴 해요 오지랍 아. 오지랍 있긴 하다, 오지랍 와, 그렇게 하면 되구나 에이, 건 어려웠으니까 야, 우리 멤버 체지 하자 저는 모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모아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나, 코아, 미타 아빠, 주막, 노아, 브라 네, 실패로 하죠, 죄송합니다 아, 생각보다 다았네 <웃음> 누나, 코아 네. 이런 거다 되네 <웃음> 아, 그런 게됐구 자, <웃음> 이제 게임으로 다 이해하셨죠 아, 시작하러... 네, 그럼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웃음> 아, 첫 번째 게임 <웃음> <웃음> 실패다 <웃음> 총 4번으로 남았어요 3번만 성공하면 돼 네, 3번만 성공하면 돼 준비, 준비, 시작 끝말잇기, 끝말잇기 됐죠, 모아 모아, 사랑해 두두, 두두 해군, 두두 군사, 두두 사군, 두두 군인, 두두 인물, 두두 물, 물, 방개 두두 개나무, 두두 무지개 두두. 두두 개구리 두두, 두두. 이두돼 리모컨 두두, 네, 두두. 두두. 콘인가, 커인가콘 콘, 한 콘, 한 콘, 한 콘, 한 콘, 콘 콘? 어... 콘수프 두두 <웃음> 잠시만요, 개나무... <웃음> 개나무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자>, 개나리요 <웃음> 잘못 들으신 건데 <웃음> 그러면은 무지개부터 킬 다시 할게요 네, <웃음> 네. 아니, 무지개라뇨 <야>, <웃음> 번경은 <웃음> <웃음> 개나리예 개나리, 개나리 잘못 들으신 겁니다 아, 제가 발음이 새서 무라고 들려나 봐요 <웃음> 분명히 개나리라고 했는데 아, 안타깝네요 원규 씨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얘가 잘못 <정말> 말했죠 <웃음> <웃음> 이제 세 번의 개가 있고요, 세번다 맞히시면 돼요 <웃음> <웃음>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무슨 개나무라고 얘기하고 순간 진짜 있는 나무인 줄 알았어 준비, 시작 끝말이 i e g o o 두두 두두 의자 두두 d 두 to do, to 두 o t 서술 두두 술법 두두 법학 두두 학문 두두 문학 두두 학교 두두 교실 두두 실장님 두두 장님 두 아 a 음, 실장, 실장 맞아요, 형, 장님 실장님이라고 한거 t h 장실장라지했 i 요 실장까지, 그거 실장님 거 시, 실장까지 <웃음> 실장 t <웃음> sure. <"Gan, 님 웃음> 이 i t a n s i t a 두 s i 두 두두 정정 음, 두두 <웃음> 정 s 두두 정 n 두두 t a 두 Sitan, Sitan, 어 이사. 이사. 두두 사주, 사주 두두 두두 사추, 사추. 두두 d 두 do. To do. Good, good. g <그럼> <웃음> 네 o d good. Good, good. g 육개장 good. Good, g o 두 d 장 o 두두, 두두 소장 두두장님두두 임걱정 두두 정육점 두두 정점? 정육점 정육점? 두두 점... 잔두두 점... 포 d 보예 h 보두두두름 n 두 음향 d 두두기 o 두 기차 o 두 4, 도 이제 이따 해야돼 도화지 두두 아, 지사 두두. 두두 사육 두두, 두두. 육개상 아. 육개상 아. 아. 연준영 형, 굿아연준영 잘한다 연준이 <웃음> 연진이 머리 풀 파워로 돌리는그느껴져요 동공이 커지면서 두뇌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웃음> 그 사육 비슷하다. 교육 도육까지 <웃음> <웃음> 연준형 <웃음> 머리 돌아서 그 들려요, 막. 가 <웃음> 어, <웃음> 어, 아, 잘한다, 잘한다 에이스네 연준이 형을 계속 아, 중앙에 앉히도록 하죠 그렇죠? 에이스네 마지막 한 문제 성공하시면 성공입니다 네, 네. 설마 마지막이라고 어려운 거 내시진 않겠죠? 쉬운 <웃음> 분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결과인, 국민적 결과인 역, 제발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역으로 역? 으로 끝납니다, 역 역, 역으로 역이예요? 역, 역 세발 일 보여드릴게요 역. 역으로 끝나는 거 되게 쉬워요 아, 기력, 도력, 장력 다 있어요 아, 네? 아, 네? 야, 야, 해진력이 이건... 나와요 진 형이 나와야 돼, 해진력이 나와야 돼 야, 너도 중요하다, 그러면 혜진 <목소리> 력부터 <목소리> 카메라 두두루. 두두 라식 두두 식성 두두, 두두. 사발 두두, 두두. 발냄새 두두. 두두 세발 두두 팔 발, 팔팔팔 발, 발가락 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해팔팔팔팔팔팔팔팔팔 발, 발가락. 두두. 해로 끝나는, 거, 아. 해로 끝나는 거, 해로 끝나는 거, 해로 음. 합, 합계 없어 해로 끝나는 거 개, 괜찮아 두두두두개 많아요 계란 두두 어떻게 할래? 어차 얘예요, 얘아니그요 예 아, 무더 그, 아, 남았어요? 네, 한번더남 남았. 얘가 맞춰거아니에 아, 아, 네, 맞다가 이거 <웃음> 혼자 <오케이>. 엄청 기회하 혼자 엄청 기회고 계란, 계란 두두 안개 두두, 두두 개집 두두 두두 집돌이 두두 집 <웃음> 잠시만요 근데 <웃음> 집돌이는 그냥 한국 말이고 집 음, 집 아, 집사사 집사 니 집사 음, 맞지. 집사 맞지 두두 사해 두두 해질녘 두두 역세 <웃음> <두두 육세> 발 <웃음> <웃음> 위기가 많았지만 결국엔 성공해버렸나 이제 조금 쉬다이렇 와우 와, <웃음> 연이는 어, 잘한다 자, 고생하십니까? 이번 테스트는 이서 어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자, 어. <웃음> 여러분들이 우리의 점점 단단해지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럼요 맞아요. 너무, 너무 좋아지는 거 <웃음> 같아요 정말 하나가 <웃음> 되어가는 <웃음> 게 느껴지네요 이미 비브라늄인걸요? <웃음> 화면 할수록 진짜 좋아지는 거 같아 그럼 네.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 다섯 번, 째 테스트는? 우와, 뭘까? 번, 세 번, 세 번, 60초 릴레이 세 번, 세 번, 세 어? 저기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던져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으면 쭉 이렇게 쪄서 나오는 거예요 <웃음> <들고 그랬잖아. 웃음> 사자예요? 이거 던진 사람이 잘해야겠네, 이거는 이건. 이건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팀은? 누구 하실지 여러분이 좋아하 어, 젤리는 번경. 젤리 한,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오케이, 오케이. 번경, 젤리 범경 젤리 범경하고 코끼리코 잘 들어요 일단 얘는 코끼리코 들면 은 쓰러지거든 네. 얘는 오케이. 빼야 돼 너도 빼야돼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저는 코는 잘 들어요 아, 그래? 잘 들어? 얘 잘해요 그럼 둘이 할래? 이렇게 오케이. 둘이 하고 이렇게 두명 할래? 그래요 네. 그럼 둘이 가 커플 포즈하고 이렇게 오케이. 둘이, 둘이 오케이. 하고 오케이 오케이 대신에 우리 둘다못 던지잖아 누가 던질래? <웃음> 아, 아, 너, <웃음> <그래>. 그게 문제 <웃음> 그게 문제 그게 문제 그게 문제 그럼 너가 던져, 내가, 이렇게. 아, 내가 키가 크니까 그럼 내가 던질까? 너나 어, 키가 크잖아 그러네, 그러네. <웃음> 어, 야, 아니면 이렇게 둘이 흘러갈 필요할래? 그럴까요? 저랑 얘랑요? 그럴까요? 그럼 너 그럼 떨어지지 마, 그냥 가만히만 서있어 가만히만 서있어, 오케 근데 내가 잘 던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던질게요 근데 내 키가 큰데? <웃음> 괜찮아너 나한테 던져 이렇게 던져줄 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웃음> <형>. <웃음> 진짜 어. 우리 얼마나 조그맹이로 오고 있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는 아, 게 중요해서 그냥 이렇게 띄우고 들어가는 사람만 잘하면 돼서 맞아, 그렇긴 해 형, 그냥 이렇게만 던져줘요 제가 뭐 알아서 이렇게 피할게요 <웃음> 그래, 그럼 저랑 얘가 훈련할게요 네, 오케이 게임은 총 3번이고요 네 3번 중2번을 성공하신 이 미션은 성공하시고 아, 이게 문제가 60초 안에 하는 게더문인것 같은데 너랑 나면 빨리 돌잖아, 오케이, 네. 할수 있어 어? 안, 근데 내가 하면 젤리에서 막힐 것 같아 젤리 어려워젤리에한3 0 먹을 것 같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웃음>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범규 씨가 30, 3 0 쓰셨어 미안해요 개, 괜찮아요 젤리가 어려워요 <웃음> 맞아, 어려울 것 같아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준비. 아, 젤리 잘 선택했다 네. 시작! 오, 잘 선택했다 <웃음> 제발 오, 오, 다 왔어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무서워 <웃음> 무서워 <웃음> <웃음> 아! 그걸로 해 이걸로 해? 어. 그게 더 쉽지 않아? 이게 더쉽손 내리세요 <웃음> 어 어. 이제 혀, 혀 내밀고 떨구어, 자, 깨, 아, 형 내밀고 떨고 해 그냥 그러아까 형, 형 허리 최대 길 치는 길게 내밀어요 허 잡아 아까 형 잡아, 잡아 워크 <웃음> <목격> 감전 됐어요 와우했는데 <웃음> <웃음> <웃음> 끝났어 <웃음> 작은 게 낫다 작은 게 나을 거 같은데. 오. 야, 야. 한, 한, 한, 한, 한, 한, 한. 야 이거 먹지 말고 어놓을까야 <웃음>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아, 이거 엎드려 봐. 뭐야? 왜 난이도가 이 엎드려 봐? <웃음> <웃음> 이미, 이미, 이미 진것 같은데. <웃음> 야 우리 둘 준비. 아! 다섯, 하나, 이삼 <웃음> 아, 어떻게 빨래 주지? 9, 10. 빨리 조심터질게요 <웃음> 빨리 조심 빨리 어? 조심잘됐다 조심. <웃음> <웃음> <있다, 있다. 웃음> 잘한다. 자, 현재 어? 1, 2, 3, 초 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웃음> <많아 나오는데>? 이거 <웃음> 내가 빨리 당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자, 코에 걸고. 잘하면 돼, 이거. 코에 걸고. 혀를 쭉내 코에 걸고. 코에 걸고. 어, 혀로 잡고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도는 것도 렇게 빨리 돌아. 나이스. 어, 여, 여, 여기까지. You can do it. I can do it. 아니, 야, 그걸 세로로 해 봐. 가로로 잘, 세로로 첫 번째 실패인가요? 어. 어, 한번 해 봐. 첫 번째 되는 2번, 자, 1, 2, 3, 도전. 실패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은 거잖아. 자, 빨리 손에. 자, 보시면. 네. 하나, 둘, 셋. 도전 오, <웃음> 와! 아. <이거> 와! <웃음> 다, 이건 이겼다, 다. 나이스 오, 아니, 장난해 누워, 누워 이건 좀... 누워, 누워 이거는... 이거... 아, 마이크 하나, 둘, 셋 와, 이거... 아, 너무 아파, 마이크 <웃음> 마이크가 너무 아파요 이거는 진짜 너무 걸다세븐일발피했져야 돼, 일 <웃음> 야, 야형 올라가 야, 뭐... 아예확 올라와 잠이 <웃음> 에이,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건데 <웃음> 야, 미안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세븐 v 일, 이, 삼, 사, 오, 하나, 야야야야야 c k 여섯 c k Suck, Suck, s u c 나나 <웃음> 야, 잘한다 야, 그거 어디 있던 거 해? 저걸 어디 있던 거 하지? <웃음> 어, 이건 그렇지, 됐다, 야, 이건, 이건 확실하다 와! <웃음> 와 진짜, 진짜, 짜란 <웃음> <와,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웃음> 아니, <웃음> 아, 어떻해 <웃음> 아, <웃음> <어떻게 웃음> <웃음> 귀엽다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자. 아, 한번더 있어? 어, 세번 중에 두번 성공하는 거야 아 <웃음> 야, 괜찮아. 근데 너잘하던데 하나 더까주세요잠자만요잠네마지막이네요꼭이번엔 <웃음> 성공하죠. 잠시시작요 잠시만요. 잠시잠시잠시안 죽어 시만요잠 안 죽어. <웃음> <남편이 없지? 웃음> 아, 세가 혹시 아야 이거 이거죠?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나 둘 셋. 오 아! 이거 이거 허리.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하 하나 둘 으아 으아 바로 돌아 오오고 네, 다돌았 하나, go! Go! Go! Go! Go! No, me... 하나 go! 둘, 셋히 yeah, yeah, <웃음> 야, 한번한번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한번 yeah, 더, 저기 <sonaro> 하나, <웃음> <웃음> 하나 아, 아나또 해요 지났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 자 하나, 둘, 셋 월폰이에요, 월폰? 아쉽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이렇 인정하자, 깔끔하게 오늘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맞 모두 최선을 다했어 굿 게임 또 커플 포즈가 뭐가 있었나요? 궁금하네요 와, 이것도 있었어요 정말 쉽 이거, 네, 저기 어떻게 지어요? 네 이 성공하면 미션 성공 어? 야, 저기 어떻게 돼요? 바로요? 태현이, 가봐, 태현이 저 어, 성공했어 수... 아니면 수빈이 형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저를 들어다가 연준이 형한테 갖다 주세요 근데 일반인 커플들도 많이 하는... 저, 게... 가네? 다리 한번떼봐 <웃음> 나이 <웃음> 운방 갑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저, 저 커플들도 저렇게 찍어요? <웃음> 친구한테 부탁해서 <웃음> 오, 근데 힘 진짜 좋다 1, 2, 3, 4, 아! 5, 아! 5, 아! 5 아! 오, 나 와, 나 불합 성공이다 나 불합 어떻게 했어요? <웃음> 어떻게 한 거야? 나불 연준이가 들아 와, 앞다와 그래. <웃음> 자, <웃음> 이번 테스트는 <웃음> 마지막에 연준 씨의 화으로 어. <웃음> <웃음> 야, 연준이 화아구 <웃음> 연준이, <다행이야>. 연준이 에이스네 <웃음> 근데, <웃음> 어. 나, 나뭐 하라고? 레이 <목소리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우리, 우리 해. 어린 팩이야, 어린 팩이 자, 여기 팔이다가 딱 무릎 올려나봐요 내가 옮겨줄까, 아니면? 오케이, 아, 옮기는 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 <목소리로> 두기만 하면 돼아 뭐야, <목소리로> <목소리로> <막> 돌이야? <목소리로> <목소리로> 야, 이거 태현아, 그대로 뒷끄르기 하면 돼 아, 이거 아이콘 아래 하면 될거 같아 사과권아니야요 진동하면 돼 <목소리로> 야, 사각판 안 되나? 빨개 <웃음> <빨, 웃음> 아, 도전 안한 거지? 안 되네, 안 되네 오케이. 왜 빨개요? 가만히 했네, 진동만해 연준이 되단한 거였네 어 힘들어 10초 1, 2, 1 아, 땀나 아... <웃음> 아, 힘 진짜 좋다 그럼, 넘어가실까요? 투두 <웃음> <웃음> 내가 설정할까? <신기하고. 웃음> 자, 여러분, 이거 뭐, 다, 뭔지 아시죠? 네. 그러면. 자, 네. 아, 네. 아, 네. 자, 그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면 자, 그러면. 자, 그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뭐야 이거. 러면 빨리 자, 그러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아무 커요. 나요나턱나야나나나나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절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어한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게도나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복주 폭죽! <웃음> <웃음> 나 깜짝 놀라서 감은 거야, 가나 깜짝 놀죽폭뜬 거야. <웃음> 복 폭죽! 어떻게 해야 돼? 폭죽! <웃음> <웃음> 기죽안나아안 <재채기. 웃음> 나. 죽 폭죽! 나. 아, 시작하자 <웃음> 해도 시작하자 해도 느리게 나오는데 <웃음> 다시 할게 하자 다시 할게 <웃음> 안돼요 이거 말이 아닌데요 이거 꼭 뽑아야 돼요 <웃음> 꼭 뽑아야 <와>. 했어 <웃음> 아다 실수 <쓸> 없는데 핑크 <웃음> 실수 <웃음> 없을 거야 괜찮아 <웃음> 네, 휴닝카이가 너무 웃긴데 <웃음> 야 이거 어렵다 이러면 실패예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우리 핑크 말고 화이트 하자 화이트가 예뻐 한 분씩만 <웃음> 돼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맞아 핑크를 잠깐 <웃음> 화이트 <할까? 웃음> <목소리> 어떤 거를 해야 하지? 팔찌가 나을 거 같은데? 왜? 이도이 코드 나왔다 아, <웃음> 진 <진짜>? 다들 <웃음> 잔머리 저, 돈좀 넣어주세요 오,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에쫙 네, 네. 네, 아, 네. 아, 붙어 우리 조금만 더 일찍 불러주시면 안 돼요? 오, 야, 된다, 된다 휴닝카이, 휴닝카이 됐어, 됐어 윙크 윙크 됐어, 야, 됐어, 야, 이거 됐어 <놀라> <됐다>. 나이스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오, <놀라> 다 했어 <놀라> 다 <놀라> 했어,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표정인데? <놀라> <회장인데? 놀라> <놀라> <놀라> 괜찮아, 괜찮아, <놀라> 너무 리얼하다 이기기만 하면 돼 부크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야, 다 잘한다, 좋아, 하나만 더성공하면 되겠다 머스 야, 망했어 <웃음> 어, 괜찮아. 무슨 약약약간 무슨 약 보였어 <웃음> 야, 재밌다, 이한잘한거같은한잘한거 <이거>. <웃음> 같은데? 재밌다, <웃음> 재밌다, <웃음> 진짜 잘했다 완벽했다 이 정도면 한같은한 <웃음> 성공! 약한. <웃음> 무슨 <맞아요. 웃음> 네, 머스 약한 약한 약한 약한 약한 약한 약한 약한 아니요, 머쓱되는 표정이 아아요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썰렁한 농담을 쳤어요 자, 그 사슴의 눈이 좋으면 g o 이디어 근데 안 웃어 <웃음> 아, 아, 맞네 진짜 머쓱이네 머쓱하면서 웃는 거네 야, 걔가 뒤로 와 <웃음> 아니, 근데 아, 이거... 제... 맞지 않아, 이 정도는? 저좀 머쓱하지 않아요, 피님저한 봐주세요, 저좀 머쓱하고 머쓱하네요 그래, <웃음> <웃음> 그래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웃음> 머쓱하네요 화이트로 할까요? 자, 저희 제작진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일단 다음 아, 게임. 아, 바로 넘어갈게요. 네. <�urgit> <먹 Gate> 네. 입금해 주세요. 띵 pues 어. 우와. 야, 한 번, 한 번, 잔, 잔, 잔, 잔, 잔, 잔. 드리자. 도도도 기 나오게. 지화자. 지화자. 지화자. 야, 말했어아이 <웃음> <웃음> <웃음> 지화자가 뭐야? 지화자어 와이어, 이거이거지이자 맞아요. 뭐지어자는어떻어 와이어, 와이어, 와어와꽃어와꽃어와꽃어와꽃어와꽃어와꽃 아, 이거 야, 너무 많려이 너무 많았어, 아, 이거야 <웃음> 이거 절반을 눈 감았는데? 아, 이거 찍으면 안될거 같아 야, 이걸 이렇게 원 없이 찍어보니 <웃음> 세상 심각한 표정이야 <웃음> 괜찮죠? 지화자 표정 하면 안돼지화자요 <웃음> <웃음> 지화자 표정입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지화자 표정 이렇게 찍고 저희 그 다시 요 판단은 저기서 해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블랙 <웃음> 블랙, 블랙 한번 볼까? 지화자 표정 진짜 돈넣주세요 입금해주세요 자 지금 현재까지 첫 번째 건 실패 네두 번째 건은 판독 중입니다 아, 알두 번째 건첫 번째 게 실패했으면 돈두 번째 거돈 주세요 으 거... 야야야야 오케이 다 나와요? 네 꽃밭이 됐다 됐다, 됐다, 아됐 좋아 어, 좀 잘리, 잘리지 않게 좀더 우리가 내려올게 턱만 보일 수 있게 퇴근 퇴근 망했어 <웃음> <웃음> <웃음> 야, 야, 나 봐봐 <남아봐. 웃음> <웃음> 파티 파티 파티 <웃음> 됐다 <웃음> <웃음> <웃음> 우리는 파티때 정숙하고 입 잡을까 늘대야당연 그래, 연습해야지, 무슨 파티야 <웃음> 야우리한테 연습 파티밖에 없어 짠내 리 표정이 제대로긴 해리 표정이 제대로긴 해 진짜 짠내, 나네 힌트야, 이거 못쓸것같은해야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이거 절대 <웃음> <선택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한번볼수 있나요? 어, 땀 나.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봐봐. <웃음> <웃음> <웃음> 생각보다 이쁘게 나왔네. <웃음> 바로 다음 게임 갈까요? 어. <웃음> 총세번하셨고요 네. 두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네. 5번 성공하면 성공해 드요 오케이 자, 바로 너야 <웃음> 입금해 주세요 아, 입금해 주세요 okay. 시작하겠습니다 들어 아. 오, 잠깐만 자, 저 여기만 공간도 좀내려 머리 좀내려 오케이 okay. 감동 <웃음> 잘난 척 <웃음> 박장대소 <박상> <웃음> 투모로바이투게더 자 <웃음> <웃음> <야, 웃음> 뭐야 이런 그룹이에요? <웃음> 아 망했어 이거 절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망했어. 근데 <이거>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자이번권 성공. 오와 드디어. 잠깐 이거 성공했다면 이건 방송에 나간다는 건데. 사실 진짜요? 적당히 스티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른 될까요? 아, <웃음> <바로 웃음> 입금해 주세요. 어 됐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차라리 차라리 잡아, 차라리 잡아. 아, 자리 잡아. 네. 아, 어,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바꿀래, 이들아? 좀만 보자. 좀만 보자. 나 어머. 자리 바뀌. 형이 이거 바지 바지로 잡아줘. <웃음> 꽃받침. 됐다. <웃음> 어, 네비가 어, 됐어, 됐어. 됐어. 다들 눈들 왜 감아? 원래 눈, 눈 감는 게정석이서 부터, 부터 목표정목표정야 <웃음> 진짜 무표정이다 <못> 이거는. <웃음> 나 어떡하지? <웃음> 아 무표정 목표점, 나 목표점이라는 줄 알았어. 나도 목표점이 줄었어 네. 그래도 무표정 이렇게 이 위에 위에 아, 있잖아 겨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겨울 감상에 젖어있는 아, 거지 잡아. 음. <웃음> 형, 형이 잡아줄게 오 마이 god 오아오아오아오아 <웃음> 뭐? 뭐야? 아, 좋아야 좋아, 좋아. 뭐, 아, 좋아, 좋아, 이거 이거 뛰다. 오케이, 오케이. 다 이거 됐다, 이거 다 아, 네. 아니, 내가 보면 이거 합격이야. 이거 괜찮았어. 네. 어, 근데 이거 잘지었어요 저희. 이온, 이디온. 오케이. <웃음> 오케이. 이거 합격이에요 진짜. 두 번째 목표정 아닌가요?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수빈이가 원래 인상이 밝아가지고 목표정도 저, 저, 밝아 갖고 무표정도 밝아 보여. 항상 항 이러고 다녀요. 저저 예전에 혼날 때너왜 웃고 있냐 이말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 번째 사진도 성공 와! 그래서 이번 미션 역시 성공.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기왕 기계 빌려왔으니까 마지막 미션이었으니까 여러분들끼리 진짜 멋있게 아, 진짜 그래, 맞아요 이 걸로 인생 내게 인생하다 이거 좀만 뒤로 한, 밀어도 하나, 되나요? 형? 네, 좀 미루고 알겠습니다 계속하 그래. 여섯 장 하자 됐어 <웃음> 네, 그래, 멀쩡한 것도 있어야지 와 월킥 와. 물론 이거 감독님들이 월킥. 많이 도와주시긴 월킥. 하지만 기뻐하기가 좀 그런 게다 그냥 성공하게 시켜주셨어 사실 우리가 늘긴 됐어 전에는 성공시켜주시는데도 우리가 실패했잖아 맞아요 맞아. 맞아. 전 입에 네. 떠먹었었는데 네. 우리가 뱉었잖아 이제 씹을잖 아, 네. 아, 많이 늘었네 이제 씹고 삼킬진 와, 않은 거지? 그래 <웃음>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역시 어, 우정 네. 끈끈하네요 음. 자, 오늘 말투기 전에 끈끈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번더 느꼈어요 역시 우리 멤버들 서로 뭔가 연결돼 있다 역시 어, 그만큼 끈끈하다, 우정이 음.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을 느끼는 네, 그런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응. 인생 내 컷도 찍고 아, 전 아직도 너무 수빈이 형이 훌러프를 통과한 음. 게뭘리에서 아는 거예요 <웃음> 귀엽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응, 너무 인상 깊었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다. 너무 고기다. 고기다. 넘어가는 것 봐. 좋아하는 것 봐. <웃음> 좋아하는 것 봐. <웃음> 오늘 표정 중에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안돼. 괜찮은 괜찮은 거 맞아요? 아, 멀쩡해 멀쩡해. 하나씩 보여드리자. 아, 네. <웃음> 우와. 야, 나 도망오긴 한맞 색깔봐. 이거는 <웃음> 김치인가. 오보아 <웃음> 야, 하나씩 들어봐. 어, 아마도보 아, 좋아 보이네요. 색깔 봐. 진짜. 색깔 봐.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우정 게임을 통해서 저희 우정도 확인하고 이렇게 또 성공을 해서 고기 고민 먹고, 아, 아, 고기 너무 와.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다음 투드 때는 더 재미있는 걸로 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안 해? 어떻게 난뭐 해? 난 시빈이 형이 멋있지 않았어. 멋있게 멘트 해봐요. 멋있게 멘트 해봐요. 네. Goodbye. a d 지금까지 투모로바의 투빈이습니다투